일단 늦어야 돼. 한 비읍이야. 지금 비읍 부르고 있어. 비읍 대학. 내 이름 부르기 전까지만 들어오면 돼. 저 유씨. <웃음> 아 배고프다. 밤 점심 먹을 사람 있어? 저분 왜 반말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웃음> <희망이네>. <웃음> <웃음> 준호 씨, 이제 새내기 때 이성친구 많이 사귀었었어요? 오티에서 많이 사귀었어요, 저는. 오티에서 제가 장기장을 한번나갔었어 가지고 그때 첫날부터 전 굉장히 인싸였어요. 저는 사실 좀 찐타였어요. 저는 뭐 적당히 잘 놀았어요. 저는 뭐 거의 대학교 잡아 먹었죠. 근데 이거 왜 물어보시죠? 대학교 때또 로망이 있잖아요. 친구들끼리 하하호호 하는 거.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준비했는데 저희는 동성이잖아요. 동성친구 사귀는. 음, 그럼 뭐 저부터 할까요? 자, 상황은 첫 번째 오티 수업 시간입니다. 남학생들의 경우 먼저 시뮬레이터 한번 해보죠 네자 출석 부를게 하... 하... 하... 하 자,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네 임유진 네 안녕 <목소리> 안녕하세요 요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스무 살이요 아 현역으로 들어오셨나봐요? 네네 아 저희가 또 현역이 아닌 경우도 또 많은지라 <목소리> 정답을 했는데 이런 매년인 사람 어떠, 어떠세요? <목소리> 아 이거 몇 명가요? 말 편하게 할까요? 어 먼저 해. 어, 그래 그래. 어 아니 끝나고 뭐해 그러면? 끝나고 우리 오늘 그 디플이 있잖아. 아 디플이가 있어? 디플이 하지 말고 그냥 몇명 불러가지고 우리끼리 좀 할까? 어, 친구가 볼수 있어? 아 없어. 그럼 디플이 때 그럼 옆에 앉아줘라. 어? 옆에 앉아줘. 어어 어, 어, 그래. 어, 알싸. 친구 생겼다. 아 그럼 본가가 어디야? 강원도 태백 아 강원도 태백이야? 아나그 응. <웃음> 군대 거기서 나왔는데 아 진짜? 아나 스무 살이지? 너 나이 속였어? <웃음> 아니 그게 아니라 <웃음> 권아원도 고성에 아는 사람 이 있어 아아음 뒷부리 어디서 안 돼? 저기 옆에 그 무슨 포차 포차? 어. 오, 근데 그런 거다 어디서 알려주는 거야? 단독방 있는데 아나 단독방 좀 초대 좀 해줘 아 알았어 어. 번호 알려줘 어 번호 초대 무슨 유진이야? 임! 임유진! 이름이 뭐야? 야 양정훈 아, 아 근데 그런 말 많이 있잖아시사기딱 시작하고 어. 자기 주변에 앉은 사람이랑 평생 간다고 어 왠지 느낌이 좋다 그런 말이 있어? 어 있어 따다단! <웃음> 성공한 거 아니에요 이거? 아뭐 나쁘진 않은데요. 제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게 이렇게 스무스한 게 어디 있어? 아 저는 진짜 스무스하게 하는 방법을 알아요. 5점 만점에 3점. 아 왜냐하면 네. 일단 너무 수업에 방해를 했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처음에 공감대를 형성을 잘못한것 같아요. 아 뭔가 내가 이제 말하고 어 무슨 말을 하지?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서 아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유진이가? 네. 자 해보겠습니다. 자 임유진이 갑니다. 띵. 띵.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혹시 시간표 만드셨어요? 무슨 시간표요? 계약했으니까 시간표 있잖아요. 아 수강신청, 아, 예, 수강신청 네, 성공했어요. 어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20살이요. 어 저도 20살인데 발 어. 편하게 할까요? 아네 어, 반말해. 그래. 나 이번에 수강신청하고 싶은데 이게 안 돼가지고 아 진짜? 너 혹시 이거 정보화통신 이거 수, 신청 됐어? 어? 정보화통신 했는데? 아니 이거 엄청 박스해서 하나는 1교시인데 하나는 3교시더라고. 아아 아, 아, 아, 어, 그래. 시간표 맞는 거 어. 있는지 봐보자. 어 이거 맞네. 어 그러네. 아너 이거 듣는구나? 어, 어어. 어, 교양이 수업도 진짜 재밌대. 내가 선배님한테 물어봤거든. 아 진짜 선배님이 벌써 지내어 학교 홈페이지 같은 거 있잖아. 어. 커뮤니티 어. 거기에 다 나와있어. 어. 내가 보니까 꿀교양이 어. 이 발표와 이해랑 인간 심리의 이해 이게 진짜 꿀강당이래아 어. 진짜? 아나 이런 거잘 몰라가지고 애 먹었거든. 이거 못하면은 아마 이번 주까지 수강 신청 정정되니까. 응. 아 진짜? 해봐. 고맙다. 나 이런 거잘 몰라가지고 사실. 어. 우리 그럼 이거 시간표에 겹치니까 이때 어. 시간 남으면 같이 점심 먹어도 되겠다. 아 학식? 응. 아 다행이다. 나 진짜 없을까 봐 너무 걱정했거든. 나도, 나도. 아 그래도 너좀 낯을 안가려나 보다. 나나을안 가려. 아 진짜? 응. 어 남자친구 있어? 없어. 어. 너 있어 여자친구? 아 이제 생기지도 <웃음> 아, 이거 나쁘지 않죠 아, 되게 잘한다 네. 그러네 시간표 수강신청 이런 거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있을 수 있겠네 네. 어. 보통 통학 얼마나 걸리나 집에서 어. 뭐 이런 걸 처음에 많이 하죠 어. 그리고 뭐 시간표 이런 거뭐 동아리 어디 들어갈 건지 어. 이런 학교 처음에는 이제 어색하니까 어. 우리가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주제들로 얘기를 하는 거야 뭔가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없을 거 아니야 나에 대한 얘기 말고 서로 통할 수 있는 이야기들로 먼저 친해지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공감을노려가 가지고 이 사람과 더 친해져서 자기의 친구로 만들어라. 친구 만들기 정말 중요합니다. 응. 요즘에 친목질이라고 하는데 그거 중요해요. 되게. 친목질이 인생의 전부예요. <웃음> 인생의 거의 반이죠? 그렇죠, 그렇죠. 대학교의 반임. 분노 형님 먼저 저한테 친해지게 해봐요. 나가 막아셔가지고 들어오는 것부터. 자, 진짜. 그럼 일단 늦어야 돼. 한 비읍이야. 지금 비읍 부르고 있어. 비읍 대내 이름 부르기 전까지만 들어오면 돼. 저 유씨. 아직. 아니 유씨 안 불렀어? 네안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아 다행이다 그, 교수님 뭐 말씀을 하셔 어? 방, 방, 방금 방 뭐, 뭐라고 뭐라고 하셨어? 그, 그 배가 고프다고 아, 아 배가 고프다 밤 점심 먹을 사람 있어? 초반데 왜밥 말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ㅅ <웃음> 로미네 미안하다. 몇, 몇 년생이에요? 저 95년생이요. 내가 형이 <웃음> 어? 이런 경우는 없었는데? 자, 시작! 우리보다 형이야? 어,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죠? 아, 저 스물한 살, 스물한. 아, 스물한 살. 아, 우리보다 형이다. 우리 우리보다 형이시네요. 아, 그래요? 또또 스물한 살또 누구 아는 형이 있어요? 에, 네, 그 쟤쿱이라고 형이 있던데. 아, 쟤쿱 형은 네, 알아요. 스물한 살, 전동검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너 쟤쿱 형 알아? <웃음> 형 식사하셨어요? 아, 저 해야죠, 해야죠. 어, 같이 점심 드실래요? 아, 네, 좋아요. <웃음> 형 오늘 끝나고 술 드실래요? 그래? 어, 형말말 놓으셔도 돼요. 아, 그래? 알겠어. 네. 많이 먹어? 술잘 먹어? 어, 뭐... 저희 뭐... 아니요. <웃음> 저희 스무 살이 된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어. 아직 몰라요. 아, 술잘 드세요? 어. 형, 롤 어. 하세요? 롤 하지. 어, 티가 어디세요? 어. 나 골드. 아, 진짜요? 야, 형 골드래? <웃음> <웃음> <웃음> 그래서 저는 1대1로 이렇게 안 친해지고 꼭 이렇게 주변 친구들한테 먼저 이제 정보를 표출하면서 이렇게 친해졌었죠. 굉장히 처해진 적 있대. 진짜 누군가 누군가면 했을 것 같아.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좀무리져가지고 이제 물어보고 음. 술 먹자 밥 먹자. 이게 접근 방식이 약간 첫날 때 달라요. 해볼게요. 아, 아,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먼저, 먼저, 먼저. 아, 아, 아, 먼저. 난맨앞 자리 안 하는데. 아 그래요? 일단 준호 형님 시뮬레이션 한 4.5점. 진짜 있을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럼 나 퇴근해도 돼? 아, 제가 해야죠 이제. 아, 오케이. 3년 꿇었나? 형이..형이겠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경 아래 없네요? 아..예.. 네. 패션, 패션용으로 저희 거에요? 형? 제가 형이형아 형인 거 같아서요. 저희 거세요? 네. 맞아요. 오..이번 학기 들어오신거죠? 맞아요. 저도 이번 학기 들어왔어요. 아 진짜.. 혼자..혼자에요? 네? 혼자? 그러면은동만 뭐 입대해요? 아니아뇨 아니. 친구 뭐 없죠? 친구..몰라요. 다 친구 지고 게임 하세요? 응 음? 게임 하세요? 네뭐 해요? 롤이랑 로스타크 저도 롤 해요. 알죠. 라인 어디 가세요? 저 미드 가요? 세저 미드가요 미드. 알죠? 네나그 미드. 챔프 뭐 하는데? 저 카사딘. 오 왕귀. 네. 형은 뭐 해요? 정 르블랑. 또 잘해요 르블랑. 결심. <웃음> 저덩글도 많이 해요. 알죠? 네 듀오함 듀오함 해요. 네 여자친구 있어요? 여자친구. 왜요? 헤어졌습니까? 남자들은 말이죠 게임 얘기. 여친 얘기, 술 얘기 이거 세 개만 하면 돼요 맞는데 너 이전이요? <웃음> 왜요? 실끗일끗 쳐다보는데 난나 싫어하는 줄 알았어 <웃음> 보통 나는 이렇게 쳐다보고 돼 나중에 보여줄게요 이렇게 쳐다보는데 본인은... <웃음> 이렇게 봐. 근데 내가 방금 핸드폰을 하고 있었으면서도 결국 이 공간에서 나 혼자잖아. 아직 친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주변의 시선들을 다 느낀단 말이죠. 이렇게 나를 이렇게 위아래로 훑는 게 보였어. 핸드폰을 보고 있는 대로 겪는 질로 보였어. 그래서 나랑 좀싸맞춰 뜨고 싶어. <웃음> 그런 생각이 순간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오해로 시작되는관계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점이었어요. 이렇게 모임에서 친해지려면 전 질문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질문을 진짜 많이 해서 공통점을 찾아가는 그 과정. 아니면 조별과제로 이제 억지로 조가 만들어져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거나. 전 사긴 적이 있어요. 조별과제에서. 대단해요. 저부터 해보겠습니다. 음... 저기 혹시 앉아도 되나요? 어, 어, 네, 비었어요 네? 뭘 많이 준비하셨네요. 아, 오늘 첫 수업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갖고 오신 거 준비물 공지해 주셨는데 교수님이. 뭐요 아, 저 근데 여러 개 뽑아서 드릴게요. 아,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어, 뭐였어요, 준비물이? 아, 준비물 여권이랑 <웃음> <웃음> 이렇게 예방접종 증명서 이렇게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아, 제가 여권을 가져올 여권이 안돼 가지고. 그럴 수도 있죠. <웃음> 그러신 분들 많아요. 저는 이제 수업 들때 핸드폰만 있으면 돼가지고 아... 그냥 칠판 탁 찍고 가서 공부하고. 어 공부 열심히 하세요? 아니요. 아니 뭐 오늘 그러면 은 수업 끝나고 <웃음> 술한잔 하러 가실래요? 갈게요. 그 앞에 그 엄마 손이라고 있어요. 아 그래요? 거기 부대찌개 소주 한잔 하면은 <웃음> 귀가 막혀요 그냥. 귀가 막힌다고요? 네. 왜요? 너무 맛있어서 귀가 막혀요. 진짜 <웃음> 늦게서 토할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옆에서 이러면서. 나잘 받아주셨는데 너 기가 막혀 어우 너무 늦겠어요 어? 저는 약간 그런 거 좋아해요 어색할 때 어색한 드립 치고 혼자 웃는 거야 난 그러면서 약간 친해지는 타입 아, 근데 호감형이긴 해요 나한테 그냥 다가와준다는 거 자체가 되게 고마워서 혼자 있는데 나도 되게 뻘쭘할 거 아니야 막 먼저 다가가는 게 진짜 중요한 거 같긴 해요 저... 액션 <웃음> 어 다리 비었어요 <웃음> 아 비었어요 늦어가지고 교수님 아, 아, 오셨어요? 교수님 <웃음> 안, 안 오셨어요 아직은 <웃음> 다다 <다행이다. 웃음> 안녕하세요 오찌때안 오셨나? 못본것 못 같은데 아니 갔는데 아 그래요? 아전 기억나는데 아 그래요? 아 죄송해요 아 그때 너무 사람 많아가지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네. 오늘 뭐 챙겨오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어 있었어요, 이 네, 네. 아 근데 뭐 오늘 오티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나, 그렇죠. 장발 되게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아, 갑시다. 아 진짜, 네. 갑시다. 개성 있게 잘 입으시는. 회색 주린이 귀여우시네요. 아, 네. 네. 오늘. 오늘 수업 끝나고 뭐 다른 수업도 있으세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저 없어요. 어, 왜, 왜? 아, 그냥 다른 친구들 사귀셨어요? 아니요, 저 오늘 이게 완전 첫 수업이어가지고. 근데 오티 때막 친해지신 분들 없으신가요? 네, 오티 때. 저랑 친해져요, 같이 다녀요 아, 좋죠. 네. 저도 지금 친해진 친구가 없어가지고 같이 수업 듣는 사람 있으면 좋잖아요. 아, 어, 좋죠, 좋죠. 이름이... 저요? 아, 전 연주라고 합니다. 전 연주요? 네. 몇 살? 99년생.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도 99년생. 허, 아, 진짜요? 어말 놓자, 말 놓자. 아, 좋지, 좋지. 그럼 수업 끝나고 밥이나 먹을까? 좋다. 그래. 저기 그 엄마 손? 어, 엄마 손? 무대찌개 어. 맞지? 그건 안 해? 술술 술 좋아해? 싫어하진않데 오늘 가서 한잔까그지 좀 좋은데요? 어. 힘들었어요? 아니.. 내 가식적인 모습에 너무 놀랐어 <웃음> 아 근데 약간 이런 캐릭터 진짜 있어요 아니 진짜 나도 정말 모두 처음 보면 나 진짜 이럴 거야 아마 아, 안녕하세요 이런 캐릭터들이 있어요 총 거의 4.5점 그러니까 내가 어색해해도 계속 말을 걸어주니까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것 같아서 만약 초반에 이렇게 했다가 말을 안 걸어주면 은둘다더 어색하게 그냥 이렇게 솜다 가는 겸저 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에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줌으로 이제 처음에 많이 다가간다고 하는데 줌으로 해도 카톡으로도 할수 있고 그리고 따로도 볼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번 먼저 다가가시는 게 왜냐면 요즘에는 먼저 안 다가가면 안 돼요 맞아요 너무 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줌으로 하기 때문에 먼저 다가가 보시면 어떨신지 남자로서 다가가면 안 돼요. 맞아? 남자의 모습. 뭔가 멋있어 보이려 하는 게 아니라 친근함으로 뭐 과제나 뭐 이런 거뭐 잘했어? 하면서 그냥 대학 동기로 다가가서 오셔야지 같이 과제하면서 밤새고. 그냥 정말 학교를 주제로 대화를 하면서 친해진 다음에 사적인 만남을 가지는 게 어떤지. 그래서 이 점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재밌는 학교 생활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유진제 꾸베의 스님셈. 이성친구한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알아보기! 응. 대상원! 여분 러 부러워요. 참 부러워. 아, 나 진짜 그 생각했는데. 아, 너몇 살이야? 할 때, 스무 살있을 때, 진짜 부러웠거든. 나 진짜 부러워. 얼마나 좋을까? 자, 오늘 이렇게 친해지는 방법을 알았는데 어때요?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긴 했는데, 일단 강의 수시로서는 친해질 수 없다니까요. 왜요? 그 술집? 술지? 응. 술집 어떻게 해요? 너뭐 마셔? <웃음> 이렇게 물어보니 이렇게 친해지죠. 너뭐 너뭐 마셔? 마셔? 나 소맥. 어? 따라 줄게. 어, 이거 안주 먹어도 돼? 이러면서 준호 씨. 네. 이제 새내기 때 이성 친구 많이 사귀었어요 응, 롤했어 네? 뭐야 이거? 돌아간 거예요. 아, 갑자기? <웃음> 다시 할게요. <웃음> 네? 약간 다음에 봤을 때는 친분이 되는 계기가 될수 있다. 그치 근데 근데 왜 유튜브를 보고 있어. <웃음> <웃음> 아, 이거 강의실 특 뒤에 있잖아요. 그 노트북으로 하스스톤 한 새끼 있고 있어. <웃음> 진짜로. <웃음> 거기 있어. 그리고 누구는 SK 보고 있고 누구는 피파 피파 하고 있어. 그럼 그럴 때 그럴 때말 거는 거야? 그런 걸로? 그럴 때 뒤에서 보죠. 아저 저렇게 하는 거 아닌데. <웃음> <웃음> <웃음> 이렇게 막 위아래로 후끼이러면 진짜 진짜 싫어할 수도 나 그런 형이 있었거든. 나보다 한살 형인데 이렇게 내가 하도 이렇게 아 이게 내, 방법, 내 방법을 내방법 하나 보여주겠어. 바로 옆자리도 아니야. 아이 정도, 이 정도야. 좀 멀리 떨어져 있어. 딴데 쳐다보고 있어 봐. 이렇게 해서 친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이렇게 한다? 그럼 그때부터는 인사하고이제 서로 웃 이렇게 그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하는이렇 이렇게 한다이렇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적 이렇게 하이렇하하네이이랑친해지 이렇게 하 안녕. 친구, <친구들이랑> 친해지기. 네, <웃음> 자 이렇게 해서 저 유준호에게도 파트너가 생겼답니다 아 좋아요 사랑해 사랑해 쓸까요 이제 그럼? 루플레이내 파트너 내가, 내가, <웃음> 내가, 내가 잘해줄게 도토리. 좋아요